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인트 명령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조인트. 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벤트에서 부품과 부품 간의 어, 체결을 할때 컨스트레이트, 구속 체계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조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명령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렇지만 조인트 같은 경우도 컨스트레이트보다는 좀더한 단계 진능적인 고급화된 명령이니까 이걸 잘 쓰시면 컨스트레이트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인트 명령은 각각의 컴포넌트, 부품이죠. 부품의 위치와 자유도를 완전 구속을 잡아주는 명령이다. 모션하고 병합되어 있다. 말이 어렵습니다. 구속과 접합은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유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면일치, 축일치, 뭐 각도 이런 것처럼 한 번에 한 개의 자유도만 제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인트, 접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두개 또는 세 개의 자유도를 완전 정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스트레이트 두세 번 해야 되는 거를 조인트는 한 번에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제 이제 실습을 해나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 조인트랑 선 컨스트레이트보다는 좀더 그렇죠? 좋은 명령이고, 컨스트레인트가 한 번에 한개 구속을 잡는 데 비해서 접합은 두세 번의 어떤 자유도를 한꺼번에 한 방에 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령어가 굉장히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조인트 들어오면 여기 타입이 중요합니다. 타입이 총 일곱 개가 있는데요. 오토매틱은 밑에 있는 여섯 개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매틱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실제 조립하는 사용자가 조립자가 어떠한 요소, 어떠한 요소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6개의 타입 중에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추론해서 골라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쓰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밑에 있는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잡다 보면 나는 로테이션을 원했는데 얘가 이제 리지드로 잡아준다든지 또는 나는 슬라이드를 원했는데 플래너로 잡아준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개 중에서 한 개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오토매틱 어, 여러 가지 조인트 타입 중에서 인벤트가 사용자 선택 요소에 따라서 최적의었던 조인트를 자동으로 추론해서 잡아주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고요. 어, 리즈드 같은 경우는 에 그냥 위치 고정, 위치 지정입니다. 위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 요 픽스 개념입니다. F I X는 픽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용적 구조물처럼 모든 자유도 모든 물체의 자유도는 6개가 있죠. 하나의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자유도는 6개라는 얘기입니다. 각 축, x축, y축, z축 방향으로의 병진운동. 이동 개념이죠. 그리고 각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운동. 로테이션 개념이죠. 그래서 3개 3개 해서 6개가 되는 건데 리지드를 사용하면 6개의 자유도가 다빵이 되는 겁니다. 0이 된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용적구조물이라든지 볼트처럼 딱 한번 조립이 되면 그 위치에 그냥 짱박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립하고 싶으면 리지드를 쓰시면 되고요. 자, 로테이션. 회전한다는 얘기죠. 옆에 그림처럼 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 운동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얼마만큼 회전할지 그는 거 바로 옆탭 리미트에서 앵글러 여기서 잡아주는 겁니다. 현재 위치 시작, 각도, 끝, 각도 잡아주면 그 각도 범위 내에서만 회전이 되는 거죠. 자 슬라이드랑 선 옆에 그림처럼 병진운동만 되는 겁니다. 이동만 되는 거죠. 회전될까요? 안된다는 얘기죠. 한방향으로 병진운동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동할 것인가는 이동 범위는 요 리, 리, 리니어, 리니어 있죠. 여기서 잡아주는 겁니다. 현재 위치 스타트 체크하고 시작 위치 엔드 체크하고 끝 위치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실린드리클은 요 로테이션하고 슬라이드를 이쪽에 짬뽕해놓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축을 두 개의 축을 잡아주는 거죠. 그럼 축 방향으로의 병진운동과 그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운동 둘다 가능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앵귤러하고 리니어를 둘다값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실린더리클입니다 자, 플랜을너 우선 면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면상에서는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 있죠 두 개의 손바닥을 마주 이게 박수치듯이 딱두 개의 손바닥을 마주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을 비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면상에서 어, 서로 어, 손바닥이 움직이는 거죠 면위치 상태에서요 그리고 회전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어, 두 방향으로의 평진운동과한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운동 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볼이랑 우선 어, 점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과 점이 일치되어 있으니까 위치는 안 움직이겠지만 이미 방향으로 회전은 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세 방향으로 회전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 이걸 쓰시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많이 씁니다. 뭐, Offset Origin 또는 Between Two Face 특히 Between Two Face 이거 잘 쓰시면 어, 중간면일치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straint에서는 굉장히 좀그죠 끌거러 온데, 얘 같은 경우는 쉽게 잡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실습을 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죠. 미니바 같은 경우는좀 꺼놓고 작업하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직접 실습을 해나가면서 이 예제들의, 이 기능에 대해서 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벤트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New, Standard, Assembly로 들어오죠. 저장. 저장 어딘지 아시죠? 예, Save, Ctrl-S입니다. 저는 지금 단축키를 눌러서. 어셈블리 클램프 이미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름을 여기다가 조인트라고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세이브하고요. 첫 번째 부품을 가져오죠. 우클릭 플레이스 또는 이건 누르시면 되겠죠. 또는 단축키 P 하고 베이스 오픈 우클릭 뭐 축방 축을 이용한 회전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뭐죠? 원점에 그라운드 형태로 그 고정된 형태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번째 보면 이게 제일 낫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계속 하는 줄 알고 따라다니죠. e s c 키 자, 그러면 얘 그라운드 됐죠. 어셈블리에 이세 개의 평면하고요. 이 첫번째 단품의세 개의 평면 일치. 축 당연히 이축세 개랑 일치. 원점, 원점, 일치. 이런 상태로 해서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거 였습니다 제가 금방 클릭했던거 있죠 자 그런 얘기구요 자 두번째 부품을 가져오죠 똑같이 place 이번에는 메인바디 있죠 오픈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 굳이 방향을 바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미 위치에 클릭하시면 되겠죠 굳이 오른쪽 눌러서 이거 하시면 안돼요 place ground origin 하시면 안되겠죠 그냥 ok 하고 나오겠습니다 아, 없어졌네요. 그러면 다시 플레이스, 예, 오픈, 클릭.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조립을 해야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뭐죠? 구멍을 일치죠? 이 구멍이랑 이 구멍이랑 이 구멍과 이 구멍을 일치하면 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 이렇게 돼 있을 때요. 그렇죠? 자, 한번 보기 좋게요. 로테이션 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이 구멍과 이 구멍을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이 구멍이랑 이 구멍이랑 두 개의 구멍을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지금 우리의 조인트 할 거니까요. 여기 조인트입니다. 아니면 오른쪽 조인트.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축일치가 좋으니까요. 로테이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구멍을 맞출 때, 모서리를 잡아주는데 이모서를 먼저 찍을까요? 이모서를 먼저 찍을까요? 움직이는 요소에 움직이는 부품에 구멍을 먼저 찍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러는데 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데요. 자, 저는 이 모서리, 홀을 찍으면 센터가 잡히겠죠? 센터 잡고요. 그 다음 에이 모서리 잡으면 이렇게 보면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요거는 뭘까요? 간격. 10, 12자로 세지네요 하면 이렇게, 마이너 10 쓰면 반대가 되는 거죠.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방향을 위아래를 바꾸고 싶으면 이거 누르면 됩니다. 위쪽, 아래쪽 방향 바뀌는 거. 이거는 이제 정렬기능입니다. 지금 저쪽으로 가있죠 앞쪽으로 가있죠 이렇게 누르면 방향 바뀌는 거죠. 그렇죠? 또는 뭐, 이 정렬기능을 쓰셔도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얘 찍고, 이 모서리 찍고, 이면 찍고, 이면 찍고. 하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죠. 또는 찍고요. 이 면이 또이면을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두 개의 부품 사이에 정렬 기능을 쓰셔도 되고 모서리를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방향을 아예 바고는 거죠. 이 상태 낫겠네요. 그렇죠? 미니바입니다. 미니바. 자, 플레이 기능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이제 뭐가 될까요? 회전되면서 리미트를 보시면 앵귤라 얘만 살아있죠. 얘는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0도란 얘기죠. 그래서 스타트 체크하고 엔드 체크하면 몇 도부터 몇 도까지 회전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370도, 360도 대신에 뭐, 한천도 뭐 이렇게 할까요? 안 됩니다. 회전은 360도. 딱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400도 잡으면 빨갛게 뜨죠? 안 됩니다. 이게 뭐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죠. 회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회전하는 형상이라 할지라도 만 다섯 바퀴 3미터 급하기 5해서 뭐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뭐 어셈블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죠. 모션 스튜디오 있죠. 인벤터 스튜디오 뭐 여기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임의 기능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조인트 잡았습니다. 로테이션 커넥트 라인 잡고, 오케이 OK 누르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직 자유도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유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뷰인가요? 여기, Degree of Freedom, 요거 누르면 됩니다. 아, 이, 이 부품은, 여기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얘를 이제 회전 못하게 하고 싶으면, 구멍을 하나 더 맞추면 되겠죠? 똑같이 조인트로 오겠습니다 네, 똑같이 또 로테이션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요 모서리 구멍을 찍고 그 다음에 요 구멍을 찍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뜨는거죠 왜 이렇게 뜨냐면 선택한 컴포넌트들이 이미 조인트를 가지고 있다 뭐죠? 뭐, 이미 걸려있는 조인트가 충돌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추가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로테이션이 걸려있죠. 여기도 로테이션을 걸면, 요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 이미 면과 면 사이 0이라는, 그, 거리값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0을 줄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 플레이, 일단 뭐, yes 해보죠. 그렇죠? 플레이 꺼버리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렇죠? 움직이지도 않지만,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제, 홀 에러 메시지 안 뜨게 하고 싶어요. 그럼, 지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조인트 걸면서, 다른 걸 걸면 되죠. 회전 운동만 제한을 시킬 건, 축일치 할 거니까, 실린드리클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 미니바 계속 뜨네요. 귀찮으니까요. 잠깐만, 뷰에서요.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 있죠? 여기 미니바는, 체크해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잡으라죠? 조인트, 셀린더리컬 여기랑 구멍이랑 딱 맞추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일단 예스 yes 하죠? 음 예스, yes, 오케이. Okay.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자, 뭐 어떤 방법을 쓰던 그거는 선택의 자유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두개다 지워버리고요. 일단 조인트 거는데요. 실린더 리컬 두 개로 걸어 보자. 요, 뭐요 중심이랑 얘 중심이랑 됐습니다. 그 그렇죠? 반대라죠. 오케이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조인트 실린더 리컬 여기 센터랑 얘 센터랑 얘스 yes. 반대라죠. 오케이 했습니다 어, 실린드리두 개로 걸렸어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축만 일치돼 있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면일치가 떨어지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조인트로 하셔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플레이스로 하셔야 되죠 적 컨스트레인트를 하셔가지고요 하셔가지고 단순히 서로 마주 보이게 면일치 이면과 이면을 일치해라 뭐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이트 하나 더 추가하셔도 되는 겁니다 꼭 조인트만 가지고, 꼭 컨스트레인트만 가지고 조립하지 마시고 두 개를 복합적으로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조인트를 거시는데, 어, 로테이션 해보죠. 이 모서, 이 센터랑, 얘 센터랑, 방향 맞추고요. 하다가, 아,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이 메인 바디, 바디랑 완전 정의된 상태로 그냥 리지드 상태라고고 싶다 그럼 그러면 일정하게 위치를 맞드신 다음에 그냥 여기서 그냥 어, 리지드 땅 오케이 하면 얘는 그 위치에 그냥 그라운디드 형태로 돼버리는 겁니다 얘는 움직일까 요안 움직일까 요 아, 당연히 안 움직이겠죠 현재 위치에 그냥 그라운디드 하디, 하지는 않았지만은 마치 얘가 그라운디드 돼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한 몸처럼 움직이려 버리는 겁니다 한 몸만 돼버리는 거죠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해서 여러분이 조립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여기도 이제 볼트 한번 해보죠. 다시. place from content center 있죠? 이거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해지되어 있으니까, 해지되어 있으니까 모든 게다 보이죠? 모던 규격품들이요. 저는 ISO 규격품 중에서 볼트에서 소켓 4762 오케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면 그 찍고요. 그다음에 이면일치알면 찍어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인서트 멀티 하면 한꺼번에 다 들어오겠죠? 오케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서 시키 누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방이 끝났어요. 자, 물론, 이제, 어, 뷰에서, 바이오를 해볼까요? 얘가 얼마큼 들어왔습니까? 조금 밖에안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까지 밖에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클릭에이 체인지 사이즈 하셔가지고, 길이 값을, 한16 정도로 할까요? 어플라이. 하면 여기까지 오게 되겠네요. 됐죠? 예.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면을 올라왔지 나머지 요소는 안 올라왔죠. 그렇죠? 자, 컨트롤 Z 하고요. 어, 다시 해보죠. 자, 체인지 하는데 제가 뭘 체크 안 했냐면 심했는데 요걸 체크하지 않아서그렇습니다 자, p l y 하면 자, 오케이 해보죠. 어, 그래도 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더 치우고 다시 한번 해보죠. 클릭 플레이스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요 안쪽 면 찍고요. 그다음에 면 찍고 요걸 하죠. 멀티플. 여기서도 뭐할수 있겠습니까? 어, 플레이스 기능이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그냥 오케이 하셔야겠네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클릭. 체인지 사이즈. 16로 으 하겠습니다. 요거 체크하고 어플라이 하면 전체가 다 일단 다 됐으니까요 캔슬하죠 다 움직이는 크기가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높이까지 와 있죠 예 최소한 부품끼리 조립할 때는 이 부품에 나사산 3개 이상은 먹어 들어야 됩니다 그랬지만이 힘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세이드위드 엣지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끝난 거죠 자 빨리 진행을 하죠 자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되겠죠. 요러면 물론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하나 조립한 다음에 뭐 하셔도 되죠 패턴 기능을 쓰셔도 됩니다 맞죠? 그렇죠? 패턴 기능을 쓰셔도 되고 저번에 다 설명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우클릭 하셔가지고 다시 플레이스 이걸 가져오죠 오픈 클릭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어 여기를 이제 여기다 끼워 있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똑같이 조인트 쓰시고, 저는, 로테이션을 쓰겠습니다. 그 대신, 오토매, 애니메이션을 이제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멍 있죠? 이 구멍을, 이 구멍에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얼라인 기능을 쓰죠. 그렇죠? 자, 이면은, 저는, 어, 이면이죠? 이면이 승대 있고, 이면은, 이면하고 일치하기끔. 같은 방향을 향하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됐죠?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어플라이 하시던지요. 그럼 계속 진행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실린드리컬 해보죠. 하고요. 첫 번째 찍고, 어, 요쪽 구멍이 되겠죠? 두 번째 구멍 똑같은 위치 찍어주면 되겠어요? 예스 yes, 하죠, 그냥. 방향은, 그죠? 렇 어, 요 방향을 반대로 아니면 여기 온라인 기능을 써보죠 똑같이 저면은 두번째 이면을 향해끔 아, 이면이돼 앞쪽면이 되겠네요 이렇게 향해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됐죠 제 로테이션 그 다음에 실린더리컬두 개를 잡으면 이제 다이슨 안 움직이겠죠 그렇죠? 자 똑같이 여기다 가져오겠습니다 플레이스 이번에는, 요거 있죠? 조인트, 오픈, 클릭, 클릭 두개 하겠습니다. 얘는 단순하게 그냥 끼우겠습니다. 자, 조인트.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예, 네, 로테이션이 낫겠죠. 음. 하시고, 여기, 센터, 얘 예, 센터,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저번에 찍고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어플라이 하면 됐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회전하는 형태로 그냥 놔둬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다시 한번 place from c o n t e i n 센터 하셔가지고 볼트 있죠? 이 안쪽 면 찍고요. 그 다음에 윗면 찍겠습니다. 됐죠? 자, 조금 작아요. 여기서 직접 이렇게 꺼셔도 됩니다. 이만큼 끌죠. 크기 사이즈.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멀티플 여기에 인서트 멀티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도 되겠죠? 똑같은 사이즈니까요. 어플라이 대체 그냥 종료하고 싶으니까 음, 스탑 인서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끝나버리죠, 바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제가 플레이스해가지고 뭐를 끼우고 그냐면요 픽스 액시스를 끼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 이거 좀 회전해야겠네요. X축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겠습니다.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했어요. 얘를 여기다 끼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컨 o n s t r 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평면을 보이게 한 다음에, 이 평면과 평면을 이렇게 일치한 거죠. 이 평면과 이 평면을 일치해서 끼우는 그런 시스템을 썼는데, 그러려면 이 평면이 존재해야겠죠. 당연히 뭐, 이사 됩니다. 뭐 인벤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평면이던 저는 이 평면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임의적으로 뭐 평면을 만들던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이 평면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뷰에서 일단 꺼보겠습니다. 자 오리진 플레이스랑선 인벤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평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만든 평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평면이 없다. 그런데 이면과 이 면을 이 면과 이면 사이에 끼워야겠다. 그럴 때는 조인트가 월등히 낫습니다. 조인트 해보죠. 자, 그렇죠? 잘 보세요. 저는 끼울 겁니다. 일단, 로테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로 움직일 거니까요. 여기 모서리 한번 갖다 대 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모서리 갖다 대면 그 모서리의 그 원점이 보이는 거고, 이 축에 이 뭐라 했 되나 이거. 옆면에 갖다 대면 이게 포인트가 점이 세개 보이죠. 1 2 3세개 보이는데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문제는 저 점이 이쯤에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와 있어야 돼, 여기.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보십시오. 이빈 곳에서 오른쪽 두 개의 면을 잡는 겁니다. 두 개의 면. 첫 번째 면 돌리셔 가지고 컨트롤 키를 누른 컨트롤 누르실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 면을 찍었어요. 근데 여기 갖다 대면, 보이죠? 실제 이 모서리가 선택된게 아니라 요 점이 선택, 가운데 점이 선택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렇죠? 오케이 누르면 아주 쉽게 조립이 되죠. 자,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빼낸 다음에요. 오른쪽, 조인트, 로테이션, 첫 번째, 원통 옆면 여기에 센터점 얘를 찍고요 그 다음에 빈 곳에서 오른쪽 비트윈 첫 번째 면 바깥 면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면과 이면 컨트롤 키 누를 필요 없어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갖다 대면 사실 여기가 잡히는 겁니다 여기, 이 점이 잡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찍어도 상관이 없죠 요렇게 붙는 겁니다 OK 누르면 요렇게 아주 쉽죠 요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한번더 설명 드리죠 더 플레이스 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오링을 가져오죠 얘도 엑스축을 기준으로 90도 회전하겠습니다 클릭 하나만 하고요 얘를 여기다 이제 끼워야겠죠 그렇죠? 얘도 이제 면을 치기 개념을 한번 써보죠 그래서 조인트 하고요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하는데 두 개의 면을 두 개의 면 사이에 끼워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오른쪽 비트윈 그러니까 이면 찍고요 돌린 다음에 이면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센터 모서리 찍으면 센터가 찍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빈 곳에서 비트윈 이번에는 요면 돌린 다음에 이면 찍고요. 얘를찍 모서리를 찍으면 사실은 모서리를 찍으면 어디에 찍힌다는 얘기죠. 요즘이 센터가 찍히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하면 면과 면 사이에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되시나요? 이렇게 면과 면 사이에, 두 개의 면 사이에, 두 개의 면 사이에, 요 면과 면의 요 센터. 그래서 센터랑 두면 사이에 센터랑 일치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정렬 기능을 써볼까요? 음, 정렬. 자, 이면 찍고, 이면을 찍으면 찍히나요? 찍히나요? 안 찍힙니다. 안 찍혀요. 왜냐하면 정렬 기능이랑선 실제로 체결되는 두 부품들 사이의 요소끼리만 정렬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뭐와? 이, 이거 이 있죠? 이 부품 이름이 뭐죠? 이 픽스 액시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부품과 오링, 이둘 사이가 지금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둘 사이 요소들끼리만 정렬이 되는 거지 이미 있는 다른 부품 요소하고 정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컨스레인트를 써야겠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얘는 일단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름을 까지 굳이 구속을 맞추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컨셉에 쓰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각도를 뭐, 이렇게, 쓸까요? 플러시. 이면하고 이면 플러시. 여기, 오케이. 누르면 플러시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죠. 그렇죠? 플러시랑 면을 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 났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각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쓸까요? 자, 이면이, 이면하고 몇 도? 0도. 오케이 OK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돌아가지는 않겠죠.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대칭 복사를 해보죠. 미러. 자, 대칭 복사를 하려면 당연히 면이 필요합니다. 저는 얘가 가지고 있던, 이 부품이 가지고 있는 면 있죠. 어, 요, 요면 있죠. alt-v. 아, 제가 이게 꺼놔서 그렇습니다. 여기 켜놔야겠죠. 보이겠죠. 음, 요거, alt-v. 한 다음에 요 면을 써보도록 하죠. 서셈블리 미러 컴포넌트 잡아주는 거죠. 요거면 되고 그다음에 미 r 면은요 면이 되겠죠. 사실 이면을 써도 되고 이면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부품이 새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똑같은 부품인데 똑같은 파일 하나의 파일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인스턴스 복제본 개념을로 써고 싶으니까 요거를 노란 거로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냥 그위에 짱박히게끔 그라운드 d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새로 부품 안 만들어지죠. 오케이 누르면 끝났습니다. 돌려보면 이렇게. 얘는 움직일까요?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핀 보이죠. 이 핀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했고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끝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 뭘 그려 야 있습니까? 하나 그려 야죠 자, 플레이스 하죠. 저는 이것부터 어,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스티프너 오픈 방향 맞죠? 클릭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 방향이 틀렸네요 그러면 로테이션 하셔가지고 얘 찍고요 이렇게 방향 일단 맞춰놓죠 ESC키 그 다음에 클릭 조인트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다시 로테이션을 할 건데 오른쪽, 비트윈, 이면 찍고요, 돌려가지고, 반대편 찍고, 모서리 갖다, 사실 요 점이 선택된 거예요, 가운데 점이. 그 그렇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도 이제 그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근데 이 모서리 갖다 대면요, 이 면이 갖다 대면, 여기 점이 하나, 둘, 세개 보이죠? 지금 상태에 찍으면 요 면, 요 점이 선택됩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점을, 이 점을, 가운데 있는 점을 찍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컨트롤 키를, 모서리 갖다 대고요, 원통의 안쪽 면이 있죠? 되면 점이 세개 보이죠? 가운데 있는 점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키 누른 채 갖다 대면 됩니다. 컨트롤키 누른 채 이렇게 움직이면 면 선택은 끝났고 어느 점을 이용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 점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니까요. 오른쪽 조인트 여기는 전체가 원통 형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비트윈 이면 찍고 이면 찍고 그 다음에 요 점, 또는 요기, 아, 예, 이 면. 음. 면상의 원, 면, 이 면상의 원 모서리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요 센터점에 선택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비트윈 하기 싫으니까, 비트윈 서시면 쉽게 선택이 되는데, 그럼 원통 면을 갖다 댔어요. 컨트롤 키 누른 채 가운데 점을 찍고, 그러면 둘 사이에 OK 누르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는 아직까지는 이렇게는 움직이겠죠? 어디 갔나요? 얘, 리지드가 걸렸나요? 아이고, 리지드 걸렸네. 그렇죠? 에이트 한다음 얘를 로테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는 움직이겠죠? 하나 더 가져오죠? 플레이스. 자, 이번에는 요거 있나요? 스텝넥시스. 엑스축 회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끼워보죠. 자, 조인트. 하고. 똑같이로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첫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면이 어떻게 되요? 이 점을 찍으면 되죠? 확실히 보이니까요. 그렇죠? 찍고 이 같은 경우는 속이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비트인 이면 찍고, 이면 찍고 그 다음에 오세이 되면 센터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됐나요? 아, 둘다 조인트 하시면서 오른쪽, 둘다 비트윈 개념으로 해서 두개면두개면을 부계면, 이용하셔도 되고 하나만 비트윈하고 하나는 점을 찍어도 되고 속에는 재미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그 점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예, 말이 좀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빠르게 가볼까요? 이거는 잠시 숨겨놓죠. 비즈벨티를 꺼버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먼저 체크하죠. 어, 체결하죠. 이번에는 이걸 가져오면 되죠. 저롤 오른쪽, X축, 클릭 얘도 이렇게 끼워있죠? 자, 똑같이 오른쪽, 조인트, 로테이션 할건데, 얘는 어떻습니까? 속에 원통 영상이잖아요. 이 점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갖다 대고, 원통 면에 갖다 대고요. 갖다 대고, 선택이 잘 안되는, 컨트롤 키 누른 채요 점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속이 안 보여서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른 채이 점을 선택한 거고, 얘는 이제 원통 옆면이 다 보이고, 점이 다 보이니까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테이션으로 하죠. 오케이 하고, 얘는 그냥 대충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맞춰놓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숨겨놓은 거, 스티퍼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비즈빌리티. 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클릭, 플레이스, 여기 핸들. 오픈 y 축을 기준으로 90대 회전하겠습니다. 자 클릭 끼우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조인트 하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저는 실린드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 옆면 있죠. 옆면이 갖다대면 내부에 축이 보일까요? 아니면 뭐이 축도 괜찮죠. 어뭐 이런 경우는 굳이 조인트를 써야 될까요?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드네요. 그렇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원통 옆면 찍고요. 얘를 이 원통 옆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상황보다는요. 저 같은 경우는 캔슬하고요. 그냥 컨스트레인트 가지고 축일치 하는 게더 낫겠습니다. 이 축이랑 이 축이랑. 그렇죠? 오케이 하시고, 얘는 적당히 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됐나요? 하시고, 마지막으로, place, handle rotate. X축, 클릭, 자, 조인트 해보죠. 조인트, 그 다음에 로테이션, 예, 센터, 찍고 요 속이 안보이죠? 컨트롤 키누르 요런 모양이 보였을 때 컨트롤 키 누른 채 요점, 가운데 점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대신 요 상태에서 그냥 저는 바로 리지드로 해버리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두 개는 이제 한 몸처럼 움직이겠죠? 아직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할수 있다? 조인트를 걸수 있다. 근데, 제가 조인트 쓰면서 컨스트레인트하고, 음, 차이점은, 컨스트레인트는 한 번에 한 개의 자유도만 걸수 있는데, 조인트는 여러 개의 자유도를 한꺼번에 걸수 있다는 거. 특히, 어, 저 조인트를 쓰면서, 우클릭, 요거 있죠? between to face. 예, 말도 좀, 오랫동안 수업하다 보니까, 음, 말도 좀, 어눌해지는데 하여튼 요런 기능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 Offset 요 아,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써야 될 기능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보죠. 일단 플레이 c e t 보죠. 이걸 한번 가져볼까요? Open, X축 회전 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인트 해보죠. 음... 뭐실린드리카 해볼까요? 우클릭, 옵셋 오리젠. 하면, 결국 뭐 될까요? 이 점을 찍었죠. 이 점에서부터, 원래는 센터점여기인데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 방향 또는 이 방향으로, 뭐, 대충 한 5mm? 예. 또이 방향으로, 뭐, 이렇게. 그렇죠? 밑에 방향 있죠? 밑에 방향으로, 얼마? 뭐, 한 3?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5, 여기는 3.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 바꿀 수 있어요. 이 점이 이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여기 센터 있죠? 컨트롤 누른 채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이 살짝 버, 어, 어긋나죠? 그렇죠? 고를 때 쓰는 것이 없요 오리진입니다. 원래 있는 원점에서부터 살짝 어긋난 그 가상의 원점을 잡고 그 원점이랑 다른 원점에일치시키게 돼. 그런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한번 자유들을 봤고요. 전체다 클랩스한 다음에요. 뷰에서 보기죠 이렇게 자유도를 보시면 아 현재 어떤 자유도만 남아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고정된 거는 자유도가 안보이겠죠. 당연히. 어떻게 기하시고 센터 n t 그 r of g r 랑선 무게중심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 어셈블리의 무게중심점 이렇게 여기에 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뭐다 저장해 드리겠습니다. 조인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뭐 재밌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모션이란 개념하고 이제 복합되어 있으니까요 아, 나중에 이제 모션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구나 당연히 기계의 작동법에 대해서 기계 어떤 식으로 움직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이 조인트 걸리기가 좀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